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네오비즈가 최근에 한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라이 오브 피 피의 거짓말이라는 이 작품은 현재의 콘솔판 rpg인 블레스언리 시드를 서비스중인 라운드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신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동화 피노키오를 잔혹하게 재해석한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배경을 보면 프롬소프트웨어의 블러드본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을 풍기는데요 블러드본의 배경은 18-19세기 산업혁명 시대 이후 최대 번영의 시기인 빅토리아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지만 피해 거짓말인 19세기 말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의 평화기 벨 에포크 시대가 배경인 크라트시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두 시기가 겹치는 시기다보니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빅토리아는 영국 벨 에포크는 프랑스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근현대적인 모습이 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아무튼 게임의 주요 이야기는 이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시대배경이 시대배경인만큼 피노키오는 목각인형이 아니라 정교한 기계로 이루어진 인형으로 추정됩니다 트레일러 내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본인의 공구함처럼 보이는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는데요 성당 안에서는 마치 제페토 할아버지가 몬스터를 처치한 듯한 연출 그리고는 피노키오를 만들어내더니 이제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라는 등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걸로 보아 게임 속에 등장하는 흑막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코가 길어지는 것이 아닌 게임과 시대에 맞춰서 색다르게 재해석하였습니다 게임이 싱글플레이인 만큼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진행하다 마주하는 붕기에서 플레이어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붕기의 선택들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후일에 진행되는 퀘스트 나아가서는 엔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무기들은 트레일러에서 볼수 있는 종류론 크게 칼과 총이 보여지는데요 이 밖에도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조와 조합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꾸준하게 어떤 조합이 더 효율적일지 연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또 트레일러 중간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면 한쪽 손은 사람처럼 되어있는데에 반해 반대쪽 손은 금속으로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노키오는 신체개조를 통해 다양한 전투 및 유틸리티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트레일러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피노키오가 칼들이 걸려있는 부분으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조금 독특하게도 손잡이 부분과 칼날이 분해되어있는 채로 걸려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칼들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칼날과 손잡이마다 각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부분들을 분해하여 재조립하면서 뭐 칼날 아래 총을 장착하거나 하는 등 다양하게 개조를 하는 방식이거나 신체에 직접 칼날을 장착하여 개조를 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벨 에포크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지닌 시기인 만큼 트레일러에선 노트르담의 대성당이 등장하는 등 프랑스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트레일러 속의 질병 그리고 국내외에서 유명한 동화인 피노키오를 차용하고 눈발이 흩날리지만 특유의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잘 살린 덕분인지는 몰라도 해외에서 트레일러 공개 하루 만에 40만 뷰가 넘어가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블레스언리시드라는 작품으로 어느정도 콘솔 제작에 대한 경험치를 쌓은 라운드일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규모있는 개발사 중에선 거의 처음으로 도전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인 만큼 개인적으로 꽤나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